이티제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뇌 버퍼링이 발생해 리액션이 고장나는 현상입니다. 오랜만에 말끔하게 착장한 이티제 오 이티제님 꾸미고 나오니까 딴 사람 같아요. 연예인인 줄. 뚝딱 뚝딱 1. 뇌정지 시스템 오류로 인한 뇌정지 현상이 잠시 발생합니다. 2. 사고외로 병목 현상 I love you very much 뚝딱의 영향이 클 경우 사고 회로가 좁아져서 말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. 상, 리액션 고장. Girl, 사랑 고백을 받았다면 어떤 리액션을 해야 할지 몰라 정색을 합니다. 네,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짐. It's a place. 스킨십이 어색할 경우 매우 엉거주춤한 포즈를 취할 수 있습니다. 1. 이기에게 최대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알려줍니다. 2. 만약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 시 옆에서 어떻게든 관련 정보를 키워드만이라도 빠르게 알려줍니청 주시 야 t j 와유아 인신고 하시 기원 i t j 에하시마 a s 다 우측 상 t l e send and card l l click h a